좋아요 아,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분은 경기도 동, 서북쪽 뭐 대략 그 지점 아시겠죠 음, 어. 서북에서 오신 분인데요 음. 기본적으로 이분은 2010년대 중반 에 S 국민 대학 서울대지요뭐 그냥 거기서 어, 대 라고 해도되죠 그게 또 서울대에서 하는데가요. 음. 저기 본원이 있고 분당 음, 분당도 있고, 있고. 음. 보라매병원도 서울대 그렇죠 음. 그렇죠. 음. 강남 서울대 분원도 있잖아요. 음, 음, 음. 그처럼 서울대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졌어요. 예. 음. 네. 근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음. 이제 맞췄는데 음. 그 맞추게 된 계기가. 거기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다 이비인후과 수술을, 코골이 어. 수술을 2010년이면 많이 할 때죠 목구멍을 땄는데 딱. 코도 <웃음> 코도 뚫었는데 어. 코솔공사를 했는데 어. 효과가 없으니까 당황하잖아요 교수님이 아. 네. 그 당황하셨어요? 아. 당황하셨어요? 뭐, 이거는 <웃음> 어떻게 어떻게 해? 그래서 음. 이제 되게 심한 환자거든요 뭐 당연히 수술이양학했였어요양학교를 줬는데 음. 음. 약학기 도저히 못 쓰는 거죠. 음. 자기는 양학기 쓰다가 죽을 것 같아. 음. 오히려. 오히려. 음. 음. 힘들어 그런 분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음. 오히려 그걸로 죽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음. 그럼 바이오 가드로 해라. 음. 라고 했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병원의 그런 케어 음. 문제인데 음. 병원에다 공급했는데 병원에서 케어가 잘이루어져서 괜찮은데 음. 좀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원래 좀 처음에는 불편해요. 거기서부터 음. 이제 문제의 발달이 시작됩니다. 불편한데 쓸려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뭐 어? 최고의 뭐 병원에서 병원에서 고명하신 교수님이 뭐 했으니까 참수 이다아 계속 불편하니까 사실. 다른데 음. 불편한 거보다 치아 불편한 게 굉장히 하, 힘들어요. 그럼요, 굉장히 어. 예민해져요. 네, 그래서 음. 에이 씨하고 안쓴 거야. 음. 그러던 차에 음.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던 얘기를 음. 이제 들으시고 전달받고 음. 그러면은 만든 사람 좀더 낯고치하고 <웃음> 이제 몇년 만에 안 쓰고 있다가 찾아보고 해요. 음. 찾아온 이유는 쓰다 안 쓰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어려운 자리, 여행 간다거나. 투자를 감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것 같을 때만 들어가서 쓴 거라. 음. 상장에는막모업 있고 뭐 해도 음. 그냥 했었는데 음. 참아 그냥 안 하고 음. 왔다가 음.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점점 심해지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나는 좀 고쳐봐야겠다 하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바로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착용할 때 그거 문제를 하나도 없게 수정해 주고, 음. 그리고 그또 그때 하고 또 집에 가서 장시간 써보는 데 하고 또 다르고 매 써볼 때도 다르고 착용 초기에 음. 피드백을 충분히 해서 음. 이거를 문제를 하나도 없게끔 음. 해야 장기간 쓸수 있는 건데 음. 그 단계가 빠져버리면 음. 이제 그처럼. 만족도 확 떨어지고 안 써버리는 사례가 생기기도 해요 음, 음, 음.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 하면 음. 어 본인한테 유리할텐데 한번 실망이 돼버리니까 음, 음, 이제 안 믿는 경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아니, 신뢰도 바닥이죠 의사도 못했는데 니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는 말할 하는 사람도 있죠. 있고 음. 야 서울대병원에서 못했는데 니깝게 음. 라고 하는 <웃음> 아 서울대병원 의사가 이걸 만드는 건 절대 아닌데 그렇죠 음. 어.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은 뭐그 사람 나름대로 또 삶이니까 음. 제가 그사람들에게뭐 내가 자요, 그 사람이 자는 것이지 <웃음> 네. 그건, 뭐 그건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전문가를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도 음. 하고 다들 전문가라고 하는데 음, 음. 전문가 가 제대로 된 전문가를 구별할 줄 아는 것도 본인한테 유리하겠다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음. 어쨌든 이 사람은 원인이 혀가 큰데 음. 그 당시에 저희가 진화가 되기 전, 음. 3, 3세대 진화가 되기 전에 제품. 제품이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그때 제품을 보면 좀 미안하죠. 음. 그당시에 부피가 상당히 컸어요. 음. 그게 보니까 사용자 기반, 사용자 관점보다는 만드는 사람 제작자. 만드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장치로서의 가치가 더있어보이 아, 사실은 아무 소용없는 건데 이유가 그, 그 당시만 돼도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음. 그 다음에 뭔가 있어보여야 된다 음. 그리고 장치가 좀 허접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음. 막좀 그런 장치에 대한 관점에서 만들었던 시절도 있었음을 음. 양심 고백합니다 <웃음> <웃음> 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편했었던 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 그래갖고 찾아오셔서 그래서 새로 하셨구나 이제 그거를 옛날 거를 다시 쫙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허,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거는 너무 가볍다. 음, 좋다. 음, 만족, 만족도 급상승과 함께 이제 소장님에 관한 신뢰도가 이제 예, 올라갑니다. 이번는 정말 인상을 딱 쓰고. 맞아, 맞아.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뭐지? 뭐지? <웃음> 예, <웃음> 네, 맞아요. 헉, 그런, 인상적으로 들으면 좋을 것같습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동방을 들고 오자 나항의하려고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갈 때는 막목막 주식도 허리도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모습을 네. 보면서 아 그런 과거를 바로 잡는 것도 음. 제 역할이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과거에 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죠. 바로 그렇죠.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뭐 어, 지나간. 네. 어 제품들 어, 네. 불편해서 병원에서 마쳤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아, 계시는 분들 네. 언제든지 전화하고 네.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음. 오시면 또 친절하게 네. 바로 네. 쌓는 역할들을 분명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것이지. 제가 개발 결자해지. 음 맞아요. 묵은 네. 사람이 풀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네,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